안녕하세요. 셀레나입니다. 오늘의 셀픽 그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스쿼트 정말 온 국민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으로 알려졌어요. 오늘 자세히 저와 함께 베리에이션 동작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리를 어깨 넓이 기본 스탠스에서 11자로 두시길 바랄게요 발가락이랑 뒤꿈치가 11자가 되시는 거예요 11자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중립 상태 우리 저번 시간 셀픽 운동 첫 번째 운동에서 살짝 배우셨죠? 골반과 치골이 땅이랑 수직이 되는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그대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중심 잘 맞춰 볼 거예요 후자 손부터 다섯 번 할게요. 이때도 손은 무조건 수평으로 어깨 패킹 해주시고, 어깨 넓이 너무 좁지 않게. 후. 자, 둘. 자, 손부터 따라해 주세요. 후. 자, 여러분, 손을 들 때, 레이저 할때 엉덩이 힘을 꽉. 후. 후. 더꽉 주세요. 셋. 자, 허벅지 앞쪽에 힘 주시고요. 지금 후. 손 내려올 때는 엉덩이 뒤쪽으로 힘을 더 줘보세요. 넷, 대퇴, 사두, 허벅지 앞에 힘꽉 조여주시고, 후, 엉덩이 힘 주시고, 한번 더, 들이마시고, 후. 자, 이 동작을 스쿼트라는 동작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손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 할때 어떻게? 허벅지 앞에 힘 주시랬죠? 지금 허벅지 앞으로 여러분 몸을 지탱하시는 거예요. 손 내릴 때는, 그렇죠.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무겁게 몸무게를 지탱해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할때 허벅지 앞쪽에 힘주시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의 무릎이 발가락보다 절대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천천히 올라오실 때 뒤꿈치 힘주시면서 엉덩이 힘으로 중립 상태까지 다리 쭉 펴실게요. 자, 마시고. 자, 이때 몸이 너무 숙여지시는 분들은 많이 안 앉으셔도 돼요. 허리가 항상 중립상태로 더 펴셔야 되고요. 자, 앉을 수 있을 만큼 앉으시면 되세요. 후. 다시 한번 옆모습 잘 확인해 보세요. 무릎과 여러분 어깨가 수직선상이세요. 턱은 집어 넣으시고, 후. 자, 이렇게 연습을 저랑 열번 하겠습니다. 하나,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둘. 자 지금도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신 분들 밖으로 조금 더 열어주시고. 후. 자 내려갈 때 무릎 모아지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힘으로 배힘 끝까지 유지하시고요. 넷. 후. 자 지금 좀 힘들어졌어요. 더힘 내시고요. 다섯.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꾹 패킹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이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셀픽 두 번째 운동 스쿼트를 매일매일 스무 번씩 3세트 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번더 하겠습니다 마시고 자 셀픽 운동은 마지막에 더 힘들게, 이 마지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5초를 버팁니다. 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높이 들게요. 훅 하나, 둘배 힘주시고, 셋 뒤꿈치 높이, 넷 넘어지지 마세요. 다섯, 엔 후. 잘하셨어요. 자, 셀픽 운동! 두 번째 스쿼트를 저랑 10번 연습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되돌려 보기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20번씩 몇 세트? 3세트 꼭 해주실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영상 되돌리기 전에 저랑 딱한 세트만 제대로 운동하고 갑시다 촬영이든 집에서도 혼자 운동하는 건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운동해 주세요 스쿼트는 셀레나가 픽한 셀픽 3대 운동이기도 하지만 생활체육 국가고시에도 나오는 웨이트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왜안 할까요? 허리, 무릎, 고관절, 많은 관절들을 써야만 운동이 되는 다관절 운동인데요. 문제는 이 관절들이 평소에도 아프고 쑤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아프다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의지도 약한데다가 아픈데 과연 잘할수 있을까요? 셀레나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먼저 올려야 하는지 초급부터 올려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 이 영상도 두 달이나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올리고요 영상에서 못다른 초보자분들을 위한 쉽게 할수 있는 스쿼트와 고급자분들이 할수 있는 변형 동작들은 다음에 심층 분석하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꾸준히 운동 매일매일 잘하고 계세요 정말 운동이 기본입니다 얼른 마스터 하셔서 저랑 진짜 몸 만들기 기대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운동으로 다시 만나요 5초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여러분 잘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